안녕하세요 종이살롱 우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세미롱 기장의 레이어드 컷을 촬영해봤습니다. 오늘은 기장을 거의 남겨두면서 자연스러운 레이어드 컷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장을 정리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각도를 살짝 들어서 끝머리 약간 커트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아랫단에서는 각도를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각도를 많이 들면 탑에서는 너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간단에서 각도를 들고 끝머리 커트합니다. 아랫단과 연결되게 진행합니다. 각도는 80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여기서도 각도를 많이 들면 너무 짧아지니 조심합니다. 이제 사이드 쪽으로 갑니다. 사이드는 아랫단을 백사이드와 연결해주면 됩니다. 너무 유라인이 안 되게 약간만 앞으로 당겨서 자릅니다. 그리고 각도를 15도 정도 앞쪽으로 들고 파트합니다. 그 각도를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같이 커트합니다. 계속 커트합니다. 이제 베이스 커트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질감 처리를 합니다. 우리 고객님은 숯이 너무 많아서 먼저 숯가 위로 중간부터 끝쪽에 숯을 쳐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라이오에 슬라이싱 기법으로 질감 처리합니다. 자연스럽고 날리지 않도록 슬라이싱 가위로 질감 처리합니다. 텍스처라이징이 주면서 가볍게 해줍니다. 계속 질감 처리합니다. 질감 처리할 때 중요한 것은 너무 안쪽에서 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눈으로 보면서 질감 처리합니다. 계속 커트 이제 스타일링과 마무리합니다. 머리숱이 많아서 질감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